아 어, 눈이 근데 너무 많이 와 그치? 응. 어. 우리 조금 있다가 눈 쌓이면 나와서 눈사람 만들자 음... 어? 짜랑튜브 안녕하세요 짜랑 t v 입니다 오늘은 눈이 온대요 그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볼까요? 고고 이렇게 눈 오는 날에는 뭐하고 놀면 좋아요? 눈싸움이나 눈싸움 만드는 게 좋아요 지금 뭐 보고 있어요? 이렇게 청색을 보고 싶어요 아하 이렇게 생겼네 한 개는 제가 그린 것처럼 동그라미랑 일자 그리고 뭐야 <웃음> 저뭐리 지금 산발인가요? 아니요 산발 아닙니다 아빠 머리 뭐, 지금 산발이다 <웃음> 진짜? 자 가볼까요? 네 고고고 치야 차야. 야얍얍얍얍 손이 려얍얍 야자 <웃음> 여기 나무 밑에 한번 서봐 나무 밑에 오! <웃음> 재밌다 자 여기 나무 밑에 서봐 섰어? 하나 둘셋눈 <웃음> 완전 많이 맞았지? 오우한한번 h y 안 안돼 아! 안돼 오빠 이번에는 Yogi, Yogi, 아! <웃음> 여기다 i Yogi, y 여여다 여기다. i <웃음> 여기다 i y o g 오. 오. 야! 눈사람 만들어 보자. 네. 짜랑 눈을 뭉쳐서 단단하게 공처럼 만들어야 될것 같아 손 너무 치렵지? 아빠가 도와줄까? 친구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? 재밌었으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아니면 버튼도 눌러주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짜랑튜브